고돈이말했어 수이진 정말 MVP를 케이크 날먹이 가능한지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시청자지? <웃음> 그런 거 같아 야, 시청자였네? 시쳐, 시청자 컷? <웃음> 이 친구 어? 방 뭐가 지나갔나요?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적 스파이랑 칼데모랑 왜다 있냐고 아니 미쳤냐 이게? 자살 응안봐안 봐줄 거야 응 옷도 안, 안 봐줄 거야 <웃음> 응, 아 소리도 안 들리는 사람한테 졌어 와 정말 수치다 수치 자투이치? 예 간다 자투이치 가자 저 진짜 진심 모드 갑니다 자투이치 무새 버렸어요 진심 진심 모드 진심 자투이치 모드 가자 징응 졌어 이렇게 하는 거야, 칼데몬을그 상대의 드릴이다. 들어오십시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싸우러 갑시다. 아니, 그냥 저기서 대기를 타고 있구나. <웃음> 우리 집 떨렸어. 오케이 오케이 갑자 가자 가자 가자 내려갈게. 컴온. 아쉽다 아? 엔지하다가 아. 칼로 오셨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제 근접에 들인 시간이 몇 시간이죠, 진짜. 팀포 근접에는 진짜 내가 시간 엄청 길어가지고 일각견이 있다. 아, 이건 잘못 나갔다. 일가경이 있다. 매번 이긴다고는 안 했습니다. <웃음> 이지피지. 허접이래. <웃음> 귀엽다, 귀여워. 저 <웃음> 새끼. <웃음> 우리 대부이은 따였어. 응, 안 돼. 한명어디있어 숨어있는 나와. 되겠다 어? 일가경이 있다. 이게..이게 이게 진다고 내가? <웃음> 스파이라 스파이 아아.. 까비.. 아 뭐야.. 팔이 아니었잖아? 그냥 아군이었네? <웃음> 나이 스파인줄 알았어 <웃음> 졌죠? 뭐 <웃음> 쏘죠? 죽었죠? 이 스나가 3시4시야 <웃음> 세상에! One two three four 세상에 이 예, 무슨 스나 맞이냐 진짜 무기 도둑 못 써요 무기는 독과하면 안 돼요. <웃음> 그래, 거기 잘 뒤져봐라. 거기 뒤지 운동한단, 니들. 팀원을 뒤질게. 아! 에디? 에디, 석궁 한번안 되겠니? 메딕! 메딕! 아니, 메딕아, 아이, 메디가 아이 야보야 저거 한번 쏘가 좋을 거면. 치꺼 줄게. 하하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지익스그브에는 그치? 그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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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진짜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윽, 더러워, 윽, 더러워. 왜 진짜 다털렸어 <웃음> 와, 우리 집다갈렸어 정말 님들, 정말 노래 같이, 같이 듣... 같이 진짜 이런 노래 듣고 싶어서 듣는 거죠. 이것만 듣자, 그럼.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식동노래 같이 들읍시다. <웃음> <웃음> 함께 들어요. 어우, 듣기 좋대. <웃음> 듣기 좋대요, 여러분들. <웃음> You're alright, Doc. 저거 저거 죽 진짜 저거 <웃음> 왜? 오른손 떠봐야 <뻔해> 돼 <웃음> 친구 친구 데려오네 팀 게임이다 <웃음> 팀 게임이래 이럴 때만 팀 게임이야 노래 청할수 있는 곡 그... 곳이 있거든요? 아씨 내가 이길 었다비쉬에 <웃음> <장난>, 너, <죽었어. 웃음>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유비라서 그냥 넣었다. 게임은 졌지만 MG 오실? 아까 아까 계속 방해받았거든요. MG MG, MG. <웃음> 이지 Y 깝왜 깝치니? 어지겠다 쳤어. 우와 <웃음> 개 잘해. 우와 개 잘해. 님 고수. 뭔데? <웃음> 안 돼. 1 2 3 1 2 3. 예후! 이거지. 원, 투, 원 t 쓰리 원 h 어 e e one, t <목소리> 네 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스릴 쉽죠? <웃음> 진심 모드 <웃음> 진심 모드들 저총 <웃음> 드는 거 아니야? <웃음> 이게 진심 모드라고 <웃음> 리얼 <웃음> 리얼 진심 오케이 원두 고장이래? <웃음> 자기 총잡이 <청척이> 고장났대 <웃음> 개웃기네 아 스타일. 스타일. 스타 스타일. 스타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이타일 스타일. <웃음> <웃음> 오, 케이 갑시다 오, 다 얼마나 잘하지 오, 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죽으면 생김. 아, <웃음> <와>, 죽었다. <웃음> 둘다 없어. 둘다 칼이 없어. <웃음> 근데 이 칼이 없어요. 어떡하지? 칼이 없어. 그 단전도. 그련이 보자 보존... 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네, 확실히 전보 전보다 안좋아 안좋아지긴 했어요 확실하게 그때 체감이랑 지금은 확 달라요 MG? MG 뭐라고 했어요? 언제요? 하지만 난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을 듣지 않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MG 나 바쁘니까 5점 내기 갑니다 봅시다 <웃음> 아씨 내가 졌어 <웃음> 이 아 맞다 이거 5점 내기였지? 갈기분이. 나 개대충 하고 있었는데 5점 내기였어 5점 내기인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20점 내기인줄 빡세기 빡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건 못참지 좀 내기? 오케이 오케이 어. <웃음> 아프죠? <부주? 웃음> 봐줘요 네안 봐주겠음 끝 나가 빨리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주세요 아.. 자또아 아.. 오케이 고고 고고 보여주세요 죽 제발 미치겠다 <웃음> 진짜 육체방이 아니라 영혼해방인데? 계속 육체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고 있는데? 아 시시해서 죽어버리고 싶어졌다 <웃음> <웃음> 저진 저, 제대로 막 리얼이 이게진신모들저하하저판 <웃음> 백지 이끼 되네요 여 잘쌌는데? 방금거 인정 응 <웃음> 안살려래 <웃음> 추해 있는데? 뭐 어쩌려고? <웃음> 나한 대도 안 맞았는데? <웃음> 나갔어